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변사의 혁파라든지 경복궁의 중건이라든지 서원 철폐라든지 삼정의 문란에 대한 개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개혁정책은 세도정치 시기에 나타났었던 여러가지 조선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통적인 <웃음>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19세기는 서양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비산업화된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는데 흥선 대원군의 경우에는 이런 쪽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아이고 포인트, 를 파워 포인트를 잘못 켰네요. 오늘 1 9 번의 차례잖아, 그지?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서양, 유럽 국가들이 혹은 서양과 유럽의 국가들이 침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흥선대원군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9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서양 국가들이 조선에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입장에 그래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가장 위기감을 느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서양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네, 러시아였어요. 자왜 그랬냐면은요. 자 러시아의 경우에는 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2차 아편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연결시켜줘요.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세 나라 사이를 중재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청나라에게 요구하고 요구했고요. 그래서 얻어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연해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블라디부스토크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경에 맞닿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에게 통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문을 열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도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에 직접적인 침략적 접근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긴장감,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양의 대서양 정책, 조선의 대서양 정책 그러니까 조선이 서양을 대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무엇인 것이 변하지 않았느냐? 교류와 통상은 못하다. 조선은 서양 국가랑 교류와 통상을 그렇지 하지 않겠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우려되었기 때문일까요? 서양 국가와 교류하고 통상하게 되었,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일까? 안 좋은 거 뭐? 조선의 양반 사대부 지배층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 이게 퍼질까봐. 지난번에 배웠는데 서양에서부터 들어와서 조선에서 퍼져나가게 되면서 아 그렇죠 천주교 네 천주교의 확산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서양과 교류와 통상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청나라나 일본 역시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선 쪽에서 뭔가 서양을 이제 자극을 한다거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 국가의 배들이 조선 근처에 왔다가 뭐 태풍 같은 것들을 만나 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떠밀려 오거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구조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식량이나 물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양의 배들에게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양 배가 나타나면은, 우리랑, 너, 우리는 너네랑 교류하고 통상할 생각은 없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 가지고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서양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서양과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양 국가들을 자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인 박해와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요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저기 뭐냐, 중학교 때 근대사, 현대사를 안 배웠지, 그지? 배웠나요? 어 아마 학교에 따라서 배운 학교도 있을 텐데 거 아마 기말고사 시험 보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보면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까지였을 걸 그죠 그리고 몇몇 이제 의지 있는 선생님들은 기말고사 끝나고도 요 부분을 수업을 하셨을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거나 아니면 수업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음자 안배운 부분 수업하니까 잘 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 1866년은 병인년이었고요.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병인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조선 안에서는 프랑스 선교사가 이미 활동 중이었고요. 전국적으로 프랑스 저저저 천주교 신자가 대략 한 2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양과 직접 교류하고 통상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지? 네,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조선 후기에 그러면서 점차점차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흥선대원의 시기에 오게 되면 은 이미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천주교 신자가 대략 한 2만 명 이상 정도일 정도로 널리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라 것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비록 전통적인 통치질서 속에서 자라고 또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천주교에 대해서 딱히 사양에 대해서 딱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흥선대원군의 부인의 경우에도 천주교 신자였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또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러시아가 이렇게 조선에게 자꾸 접근을 해오자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있을까를 고민했다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내냐면요. 이이제이라는말 들어봤나요? 오랑캐로서 또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선의 심략적인 접근을 해온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접촉을 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흥선대원군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프랑스 선교사와 실제로 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이러한 생각은 현실화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은 나는 선교하러 온 사람이지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라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흥선대원군이 잘 몰라서 그렇지 프랑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요. 유럽의 정세를 보았을 때, 얘네 둘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프랑스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다가 조선이 거절하자, 굳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통상하자라고 요구하지도 안았어요어 싫어?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물러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생각을 잠시 갖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는 안 왔다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흥선 대원군이 묘지림을 벌목을 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한테도 호포, 를군포를 거두는 등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흥선 대원군이 뭔가 하나 잘못남 하면은 그거를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끌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흥선 대원군이, 그렇죠,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 흥선대원군 이거 알고보니 천주교 신자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매섭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유교 성리학 국가에서 프랑스 선교사랑 접촉한다는 게 뭔가 수상하다. 당신 천주교 신자인거 아니냐? 라는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어 유생들은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하느냐 당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천주교를 탄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죽구나 음, 음.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바로 옆에 청나라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에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청나라도 하니까 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였으니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다? 그렇죠. 1866년에 병인 박해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조선이 무엇을 했어요? 프랑스 국적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프랑스가 침략을 해 오게 되니 그게 우리가 좀 있다가 살펴볼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서양과의 마찰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얽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1866년 7월 달에는 이른바 제너럴 제너럴 셔먼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자, 제너럴 셔먼노는요 미국 국적의 무장상선이었어요. 무장상선이 무슨 말인가요? 일단 이 배는 기본적으로 상선이야. 상선은 뭐 하는 배니? 그렇죠. 장사하는 배예요. 그래서 그렇죠? 상인들이 타는데 상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어요? <웃음> 무장을 했어요. 그렇죠? 대포와 총을 싣고 있는 무장상선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느냐. 1854년에 일본에 가서 대포를 빵빵 쏴봤고 그래서 일본이 겁을 먹고 문을 연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조선 역시 조금만 겁주면 문을 열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 쪽으로 접근을 하였고요. 교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당시 오늘날로 치자면 평양 시민에 해당했던 평양 강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 배가 와가지고 교역을 요구하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선 정부의 기본적인 서양 정책은 무엇이다. 서양을 대하는 정책은 뭐다 교류와 통상이. 불가능하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조선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나의 권한으로 너희들과 통상을 해줄 수는 없다. 다만 너희가 식량과 물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어쩔 작정으로 왔어요? 이 배는? 조선을? 그렇죠. 겁줄 작정으로 왔어요. 그렇죠? 교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제노를 셔보노의 선원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을 배포를 쏘고 요 총을 쏘고 요 약탈을 행하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평양의 주민 한 7명 정도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얘네를 가만히 놔둘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분노한 평양 시민과 평양을 지키는 관군이 함께 힘을 합해서 제너럴 쇼머홀호를 공격을 해서 불태웁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총을 맞을 수 있으니까 직접 공격은 못하고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 나무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삼류에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 붙은 배가 슉 내려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탁 걸리겠지, 그지? 그리고 불이 옮겨 붙게 한 겁니다. 화공작전을 썼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미국 선원들 타 죽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들여서 관군들이, 조선군이 이 미국 선원들을 육지로 끌어오는데, 이미 얘네들 평양시민들을 7명 정도 죽였어요. 평양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할까? 싫어하죠. 그렇죠? 어, 딱 육지로 끌려오자마자 분노한 평양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요. 결국에 맞아 죽습니다. <웃음> 자, 그래서 의도치 않게 또 조선이 미국인을 죽여, 죽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미국이 침략적인 접근을 해 오게 되니 그것이 뒤에서 배우의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료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방금 배웠다시피 병인박해를 이유로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해 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프랑스 군대 약 1500여 명이 7척의 함대에 나눠 타서 강화도 지역으로 침략을 해 오게 됩니다. 프랑스는 선진산업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이 타고 왔던 배,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의 경우에는 조선이 가지고 있던 배, 조선이 가지고 있던 무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 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를 지키는 조선의 군대가 열심히 맞서 싸웠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에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기에 이르고요. 우리의 국적의 선교사들 9 명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자 책임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우리의 국민이 죽은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통상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음, 서양 국가들이 자주 써먹던 방식입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순수하게 선교의 목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가요. 그리고 선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아 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개항시킬 만하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잡아서 그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선교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사양을 받거나 죽은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왜 우리나라 사람 죽여? 라고 해서 차 들어와서 대포를 쏘고 불복시켜서 문을 여는 게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라는것이죠 그리고 조선에게도 그 방법을 써먹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런데, 조선군대의 경우에는요, 정면으로 승부해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기 나와 있는 한성근 장군의 경우에는 문수산성이라는 곳에서 몰래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프랑스군을 기습을 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이 양헌수 장군의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정족산성에서 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프랑스군대를 기습을 해서 그들을 후퇴하게 만드는 데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살짝 당황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 쉽게 조선의 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조선군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를 손쉽게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에서는 전혀 협상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홍선대응군의 경우는 서양과 통상수교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협상도 결렬되는 등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게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은 책임을 물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프랑스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되니 이것이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병인양요 이후에 조선은요 청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요 서양의 물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칫하면 나라 망할 뻔했어요 그죠? 서양인들이 또 쳐들어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도대체 서양인들이 왜 자꾸 조선에 올까? 그 이유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서양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서양인들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주교와 서양 물품의 사용 및 교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병인양요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저기 뭐냐 이 사건을 뭐라 그래야 되지? 짚어내는 음. 병인양률라고 하는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왜 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왜 규장각 도서라는 게 나왔다. 이걸 보면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 된다? 병인양요라는 사건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프랑스와 관련이 있게 되었느냐 이 병인양요로 침략을 해왔던 프랑스 군대가 철수를 할때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 같은 것들을 약탈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외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게 뭐냐 도서니까 책이겠죠 자 조선에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정조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왕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경우에는 어떤 책들일까 왕실 도서관의 책이니까 상당히 귀중한 책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약탈을 하거나 불타 없어지게 되면은 조선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똑같은 복사본 백업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보관을 해 놓기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밖에 있는 규장각 외규장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강화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외규장각 도서 가운데 굉장히 가치가 높은 도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의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선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왕자가 창가를 갈 때. 아니면 왕이 죽어서 제사를 지낼 때, 왕비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낼 때, 청나라 명나라의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할 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의궤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실의 행사를 할때 어떤 규모로, 어떤 절차로 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 행사의 모습을 철저하게, 남겨서 기록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의궤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외규장과의궤의 경우에는 누가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냐? 왕이 보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어람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리는 명령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명.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람용은 그러니까 왕이 관람하기 위한 왕이 보기 위한 용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보기 위한 책이니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어떤 품질의 종이를 썼을까 최고급 품질의 종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글씨 썼을까 조선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썼겠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면 글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렸겠죠 그죠? 선생님이 몇달 전에 어, 연휴 때 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외교장과 의궤를 전시를 해서 가족이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이의 집딱 보기에도 이거 지금부터 몇년 전이야? 대략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도 아주 하나도 때가 타거나 하지 않고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죠? 최고급 품질의 종이를 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글씨 컴퓨터로 뽑은 걸까요? 프린터. 아니에요. 프린트한것 같지 근데 이거 진짜 사람 손으로 다쓴 거예요. 프린터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서 썼다는 게 바로 봐도 느껴지죠. 그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겉 표지 당시. 예,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책의 표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딱 보면은요, 정말, 우와, 이거 진짜 사람이 만든 건가?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감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음. 실제로 보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출판 기술이 집약되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외규장각의 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던 거예요? 프랑스 군대가? 철수할 때 가지고 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 가져가긴 했지만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박병선 박사라고 하는 여자 박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경우 유학을 하다가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외교장관 의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네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사간 것도 아니고 약탈한 거다. 그리고 그거 이거 우리나라 유문화유산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프랑스와 우리나라 사이에서의 협상을 벌인 끝에 2 0 2000... 1 0 20, 2000, 2011년 비교적 최근에 대여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었어요. 왜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대여, 빌려주는 형식으로 반환되었을까? 그래도 자존심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또왜 대여였을까? 그냥 주면 안 돼? 안 되나? 자존심이 없는 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 두 개를 꼽아보려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대영 박물관.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입니다. 자, 거기에 가보면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물론 모나리자 같이 프랑스 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뭐냐? 약탈 맞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곳곳을 약탈 하다 돌아다니면서 침략해서 약탈해서 가져온 것들이 거기에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어. 어. 이 외교장관 의견 우리나라 거 아니냐? 니네가 약탈해 간거 아니냐? 돌려줘라라고 해서 돌려주면은. 다른 그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 그럼 우리 것도 돌려줘라고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 텅텅 빌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그냥 돌려주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협상을 해서 2011년에 간신히 대여의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음. 사실 이런 식으로 빼앗긴 문화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되돌려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 외교장각 의궤를 보면은 무엇을 떠올려달라. 병인 양료를 또 올려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병인 양료를 겪었습니다. 서양 세력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강화도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과서나 여러분들 대웅책에 보시면은 진무영의 위상을 제고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지? 진무영의 경우에는.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군대, 군부대의 이름이 진무영이었어요. 위상을 제고했다고 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은더 높은 계급의 군인이 그 부대를 지휘하게 하였고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배치하였다. 또한 조총병, 총을 사용하는 포군을 더 많이 배치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귀찮으면 그냥 아 강화도의 군사력을 강화하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있을지 모를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흥선 대원군으로 하여금 절대로 서양 오랑캐들과는 통상하고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줄여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 또는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오페르트는요 독일 국적의 상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인이었고요 미국 상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조선의 문을 열게 할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런 어떤 질문을 받고요 네가 조선의 문을 열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선의 문을 열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 오페르트한테 어떤 걸 알려주느냐? 조선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물론 그분들을 모셔놓은 무덤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그 안에 잠들어 계신 조상님의 관, 이런 거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오페르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바로 남현군인데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무덤을 파서 남면군의 관을 인질로 잡으면 풍선대원군에게 우리 통상하게 해줘, 프랑스 성교사, 아니, 우리 통상하게 해줘,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해줘, 이런 것들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서 그의 관을 인질로 통상과 천주교 폭고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페르트의 경우에는 1868년 늦은 밤 아무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인부들을 데리고 충남 덕산에 있는 남영군묘로 갑니다. 가요. 그리고 눈에 안 띄기 위해서 큰 장비들은 못 가져왔고요. 삽이나 곡괭이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삽질. 곡괭이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페르트가 잘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를 몰랐느냐?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왕족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족의 무덤은 결코 대충 만들지. 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오랫동안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관이 있으면은요. 그관 놓을 자리를 화강암으로 짜요. 그리고 화강암을 비중으로 덮습니다. 이건 이제 왕의 무덤이니까 아그이 남양군 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텐데 대충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넣어야죠 관을 넣을 무덤에 이렇게 돌로 화강암으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갈을 쌓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주변에다가 석회카루를 뿌리고 물을 부어서 굳힙니다. 석회카루는 콘크리트의 주 재료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관을 둘러싼 화강암과 자갈과 콘크리트 삼중으로 이 무덤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게 조선왕족의 무덤이었다라는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한 열대명이 곡경이나 삽을 가지고 가서 팔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페르트와 그의 일행은 밤새도록 욕걸 파보려고 하는데 전혀 무던 근처 저기 뭐냐 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날이 새고 맙니다 아침에 갔었어요 저쪽에 보니까 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네이 충남 덕산의 마을사람들 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이쿠 걸렸네. 클린한 네생각했던 오페르트와 그의 일행들은 잽싸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현군의 무덤을 파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이 바로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독을 이수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이해되나요? 네. 이 사건이 흥선대원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매우 나쁜. 매우 나쁜 정도일까? 어. 엄청 화가 났겠죠, 그죠? 이 서양 오랑캐 놈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 저런 오랑캐들이랑 저런 개 쌍놈들이랑은 절대로 통상과 교류를 허용하지요. 없다라는 이런 어떤 황선 대화문의 결심을 더욱더 굳히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남양군묘 도굴미주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 적은 강화도로만 오는게 아니구나 언제 어디로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포구는 조총병을 배치를 하는 이런 어떤 또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병인양요 이후에 서양의 무기가 강력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레포라고 하는 어뢰를 제작 하고 또 실전에 배치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어뢰가 뭐예요? 어뢰. 물에 띄우는 폭탄이지. 그래서 배가 와서 툭 부딪히면 빵하고 터지는 이런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작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실전에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만드는 데에는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무기를, 유, 무기의 를무기 위력을 보고는 우리도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각종 화포를 개발하였다 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양의 무기를 어떻게 조선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과학기술로 따라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서양인들이 쏘는 총을 막기 위해서 방탄복을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네, 13겹의 면, 솜을 겹쳐 가지고 아주 두꺼운 솜옷을 만든 겁니다. 총을 빵싸봤더니안 뚫려요. 솜에 소매 그냥 총알 딱 박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만 있으면 서양이랑 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병사들한테 입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열사벼옷을 주고. 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입자마자 도저히 뛰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 더웠다고 합니다. 또 13겹의 면이에요. 젖으면 어떻게 될까 어,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죠? 불이라도 붙으면은 차주죠. 그죠? 사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런 발명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 자! 또, 어? 어? 어? 어? 어? 내가 잘못 눌렀나? 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한성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기도 했고요 경복궁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원납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납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부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군비 군사 비용을 마련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가 1871년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이유로 미국이 침략을 해 오게 되니 그게 바로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음. 자 미국은요. 기존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에게 우리나라 배가 불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라 라는 것을 조선에게 요구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가 불타고 우리나라 국민이 죽은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우리와 협상을 하자. 어, 통상을, 통상의 통상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조선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이러한 통보를 받은 조선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우리는 통보할 거 없고 우리 협상할 거 없고 해명할 것도 없다. 니네나라 배가 우리나라에 멋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처리한 것뿐이다. 우리는 너라랑 통상하거나 교류하거나 협상할 생각 아예 없으니까 올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미 조선의 통보가 미국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미국은 먼저 배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함대가 강화도로 오게 돼요. 자, 왜 미국은 함대를 끌고 강화도로 왔을까? 뭐 하려고? 땀, 땀. 그렇죠. 조선의 문을 열기 위해서. 조선의 문을 열고 그들과 통상을 하기 위해서 통상 수교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나라의 문을 열어본? 일본. 일본의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죠? 배 타고 와서 배, 배에서 대포를 빵빵 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일본인들이 겁을 먹고 문을 열었어요. 그죠?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은 조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은 손쉽게 문을 열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함대를 파견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미군이 강화도로 상륙을 합니다. 자, 하지만 조선 군대의 경우는 에 병인 양륙 이후에 또 다시 있을지 모를 서양인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조선 군대는 미국군을 맞서서 미국군에 맞서서 격렬하게 맞서 싸웁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의 위력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죠 순식간에 여기 있는 어. 기지죠. 요새죠. 덕진진이 함량이 되고요. 이 강화도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던 강화도를 지키는 부대의 지휘부가 있었던 이광선보 역시 미군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제한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쏴도 안 맞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총과 대포를 쐈고요. 총알과 대포 알이다 떨어지게 되자 육탄 돌격. 칼과 창으로 직접 날아오는 총알에 맞서서 맞서 싸우려고 미군으로 돌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칼 이랑 창마저 다 부러지자 돌멩이 던지고 나무 던지면서 싸우다가 포위되자 너희 손에 죽으니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선인 군대가 있었다라고 미국 군대가 기록으로 남겼을 정도로 처절하게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인 군대가, 조선 인 군대가 350명 죽을 때 미국 군인은 3명밖에 죽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마저도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명은 돌격하다가 조선군 총에 맞아 죽었고, 한 명은 미국 군대가 총을 잘못 쏴가지고 죽었을걸? 음. 어, 실질적으로 두명죽었을거예요 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어, 병인 양류 이후에 5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철저한 대비가 무색하게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의 차이를 보여주면 조선 정부는 당연히 바짝 쫄아서 일본처럼 활짝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흥성대 연군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쯤 때문에 협상하자고 나올 만도 한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군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난번에 싸울 때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그렇죠. 엄청 매섭게 목숨 걸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싸웠어요. 그죠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얘네들은? 이아니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확히는? 우리랑 어 그렇죠. 우리랑 통상하고 교역을 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고 해서 쉽게 문열 애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자 그래서 개항을 요구하는 서한 편지를 남기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였으니 이게 바로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병인양요와 심미양요라고 하는 두 차례에 걸친 서양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만은 비록 전투의 양상을 보자면 크게 패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문이 열렸나요? 열리지 않았나요? 한복했나요? 안했나요? 안했어요. 그래서 그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뭐할수 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뭐할수 있다? 서양의 침략적 접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들과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적은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웠으니 그 비석의 이름이, 뭐,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척화비라는 것이죠. 척, 배척한다. 화, 화해에요. 그들과의 화해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은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웠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허친을 주장을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결혼한 의지를 담은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우면서 앞으로도 결코 서양인들과 교류하고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겉으로 저,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신미양류 관련해서 유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왜 규장각 의궤를 보면 은뭘 떠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병인 양료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미국 군대가 강화도에서 철수할 때 가져갔던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장군 숫자가 쓰여있는 숫자기 이고요. 당시 강화도의 총사령관이었던 어재영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깃발입니다. 요거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숫자기 앞에 서있는 당시 미국 해병대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있죠. 그죠? 그러다가 요것도 올해 협상 거쳐서 2007년에 장기 대여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시면 된다 신미양조의 사건을 떠올리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두 차례에 걸친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적 접근을 막아냈다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잘한 건가?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음. 어쨌든 외국의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럼 그거 막아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열심히 싸워서 막아낸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렇 하지만 5년 뒤에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은 누구에게?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어떤 아쉬움이 남나요? 저... 흥선 대원군이 그렇죠. 끝까지 통상수교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때는 사실 무엇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개항을 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발전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사실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돼서 직접 정치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정책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배움책 19페이지에 있는 빈칸만 채우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음. 자 병인양료가 일어나다 동그라미 1번 보도록 할게요. 자정족탄성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뒀던 조선군대의 장군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양헌수였네요. 그죠 양헌수. 자안 되겠다 싶어서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뭘 가져갔나요? 외규장각 도서를 가지고 갔죠. 그죠? 그래서 외규장각 도서 또는 외규장각 의궤를 보면은 병인양요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병인양요 이후에 프랑스에 도 있을지 모를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흥선 대원군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절대로 서양 오락캐들과 통상수교를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그렇죠.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와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 남연군묘를 도굴하려다가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한편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신미양교라는 것이었죠. 그죠. 동그라미 사번 옆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미군이 가마달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개항을 요구하는 소한을 남기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그들과 절대로 통상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비석으로 만들어서 내보였어요. 네, 그죠? 무엇을 세웠나요? 척화비라고 하는 것을 세웠네요. 그죠? 척화비. 자, 확인 문제 의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는 자국 신부가 처형된 병인박해를 구실로 무엇을 일으켰다? 병인 양료를 일으켰다. 자 신민 양료에서는 누가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미국과 맞서 싸웠나요? 어제연이었죠, 그죠? 어제연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무엇을 세워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뜻을 알리면서 항전의 의지를 높였나요? 척화비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 열강의 침략과 그에 대응하였던 흥선 대원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